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티클 마크업을 할건데요. 네. 아티클은 기본적으로 이런 글, 제목, 어, 카테고리, 작성자, 날짜, 그리고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거에 대한 마크업을 진행을 할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도 VS 코드에서 우주를 음. 아니지? 선택해 줍니다. index html 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오늘은 CSS 는 완전히 분리할게요. 네. 커맨드 CSS로. 그리고 아. 어... 너무했나 이거는? <웃음> 어, AG를 어, 기준으로 하니 아, 데킹표를 하신 다음에요. 네. 여기 밑에 자동 완성이 나왔네요. emit 명령어를 하겠냐라고 했어요. 네. 누르세요. 응. 음? 어 네. 어, 됐습니다. 네. 오. 그리고 하단 공백 네 개를 저는 탭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왜 느낌 붙었는데 아, 안돼? 탭눌러 보세요. 탭어 안돼. 어디 나버 좀. 뭐지? <웃음> 어 그때 에미가까 같이 깔았을 때 깔아. 아니야 에미트는 진짜... 까는 게 아니라 기본 내장이에요. 아, 기본 네. 다시 다시 해 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낌표. 느낌표, 하는데밑 에, 뭐안 뜨는데? 에, 밑 control. jump command. c o n 컨트롤 l control. control. c o n e, mm, et를 누르 하시면은 네. 뭐야? 나 야, 야구 확장이 왜두 개야? 아, 저도 이 야구 확장이 보여져. 너는 어, 컨트롤 피? e 네, 컨트롤 e로 되 있어야 되나? 어. 언제 또 그걸로 해놓으셨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기본값이 탭인데, <웃음> 자, 어, 느낌표에서 컨트롤 e를 누르세요. 컴퓨저 컨트롤이. 네. 오. <웃음> <웃음> 됐어. 저분의 아, 네. 반응은 저, 참 저, 대단한 저, 것 같아요. 네. <웃음> 저와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셨고.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자, 걱정 올렸어요. 일단 네. 영상 때문에 다시 할게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일단 HTML 파일에서 에미을 통해서 저는 생성할게요. 기본적인 네. html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링크 css를 연결해야겠죠 링크를 한 다음에 네. 그디렉토리를 접근하는 네.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최상위 루트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서버에서만 가능하고요 저번에는 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썼어요 이렇게 이건 현재 네, 옆에 있는 포... 현재 같은 폴더에 있는 애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명시적으로 점 슬래시 를 하면은 현재 폴더예요네 그리고 앞에 점 하나 더 붙으면은 상위 폴더예요음자 일단 현재 폴더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현재 폴더를 연결해서 저장하시고 이녀석 리셋 css 복사해서 네. 가져올게요. 그리고 랩을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웃음> 준비에요. 네. 일단 뷰포트는 어,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까냐라는 건데요. 네. 우리는 모바일을 아직 안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그리고 이 코드는 망할 IE 때문에 생긴 건데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그 호환성 보기 모드 아시죠? 네. 네, 그거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저 코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호환성 모기는 그, 정말 제멋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걸 코드에 집어넣으면 은 굳이 창의 호환성 보기파워업이 따로 안 뜬다는 얘기인거죠? 네, 제거돼요 맞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저희가 배웠던 기본적인 구조겠죠? 언어는 네. ko로 바꿔주시고 저희는 한국어를 쓸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글의 구조부터 봐볼까요? 일단, 제목하고 카테고리가 있죠. 네. 제목과 카테고리. 그리고 작성자와 날짜, 작성 일이 있고요. 나머지는 문서예요. 그러면 일단, 그, 어저 한, 그 글의 영역이잖아요. 한 글. 네. 글은 섹션이겠죠. 하나의 섹션이죠 글. 그거 한 방에 네. 그거 그 가로 만드는 거. 아까 알려준 컨트롤 있으세요? <웃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응. 되게 아 어, 웃기네요. 제 제가 질문한 거를 똑같이 질문하고. <웃음> <웃음> 사람 사는 거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집방에 저를 괴롭힙니다. <웃음> 난 분명 토글를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오시는군 자, 섹션으로 감싸준 다음 이 섹션이 하나의 글의 영역이 될거예요 하나의 글 네. 그리고 제목이 있었죠 네 제목은 헤딩 태그를 사용할거고요 h1을 네. 사용할거예요네 그리고 제목을 어디 보자 베낄게요 그냥. 이렇게. 네. 저 같이 베낄게요. 아. 이런. 아. 그렇 써야지 뭐. 쓸모 <웃음> 없는 저그 공간 잘해. 쓸모 없네. 데리카. 그리고 여기. 테라그라프를 하나 생성해 을 주고요 네. 어, 간단하게 할 거니까 여기에 다 쓰셔나갈게요 작성자는 이이건해인 이미지요 저작권 때문에 안될 것 같으니까 제 이름으로 할게요 네 저도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갈해놓 어, 카테고리는 잡글 음, 공간 그래 놓고 날짜도 2017 0 9 1 7 네.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같으면은 그냥 바로 패러그래프나 그런걸 이용해서 글자들이 나올 텐데요 네 어, 일단 한번 감싸줄 거예요 DIV로 독은 도큐먼트의 약자예요. 네. div는 아무 의미가 없는 태그라서 독으로 지금 클래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 엘리먼트의 의미는 이 공간은 도큐먼트가 될 거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물론 스크린 리더에 그렇게 읽히진 않지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 글들을 쓸 건데요. 음. 네. 왜냐면은, 일단,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랑 겹치지 않고. 얘네들도 지금 클래스를 안었는데 클래스 다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보자. P. p a r a g r a p h 문 단은. 그래서, 지금 강의를 안 키. 네. 대충. 네, 보기 쉽게 이렇게 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문단 하나가 작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미지네요. 자, 임, 이미지. 이미지는 역시 구글에서 샘플 이미지. 아, 나 저거 왜 맨날 A로 E로 쓰지? 아, 영롱한 새가 한 마리 있네요 <웃음> LG 주소를 복사한다음에 가져옵니다 새.. 새 머리. 이 상태로 완성된 HTML을 볼게요 네 이야, 어쨌든 나오긴 했지만 정말 보기 힘들죠?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이미지 설명이 있었는데 걔도 피로해서 일단은 어, 새 머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네. Alt는 없애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라그래프에서 문단이 또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만 해줄게요 지금은. 그러면은 아.. 어, 제목, 캡션. 여러 정보 인포메이션들 그리고 okay. 문단 이미지 이미지 설명 문단 이게 기본적인 블로그 글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뉴스 기사 같은 것들에 대한 구조죠 기본적으로 네. 자 이제 CSS로 넘어갈 건데요 섹션에 클래스를 하나 줄게요 네아 어, 포스트로 블로그 글을 쓴 거니까 그리고 h1에는 클래스 타이틀을 주고요 패러그래프에는 인포메이션이니까 인포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었죠. 그래서 이미지 언더바 캡션을 줄게요. 클래스는 이정도로 지정할게요 네자 그러면 커먼 CSS로 넘어와서 우리가 글을 보는 전체 영역이 포스트였죠? 네 글을 읽기 가장 좋은 사이즈는 한 700에서 728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max width 최대 넓이를 368로 할게요. 그리고 마진 0 오토 네. 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네이 상태로 봐 볼까요? 네, 가운데로 정렬이 잘 됐어요. 근데 네, 위에 좀 띄우고 싶죠. 많이? 네. 예, <웃음> 아 네, 얼마나 띄워 볼까? 요한 아, 어, 40픽셀 정도 띄워 볼까요? 요 바텀은 0. 그러면 탑 애프터라이트 바텀 이죠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포스트 안에 제목이 타이틀이었죠? 네 포스트의 자손 타이틀을 녀석은 제목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가 어, 몇을 해줄까요? 한 20픽셀? <웃음> 그리고 폰트 웨이스트가 볼드 폰트 두께를 두껍게 넥 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두껍게 나올거에요 근데 너무 밑에들이랑 붙어있죠 그래서 마진, 바텀 어, 한 10px 정도 띄워줄게요 네. 이렇게 띄워졌고요. 캡션은 아니, 인포메이션은 살짝 흐리게 보이는 게 보통이죠? 네. 인포메이션 네, 컬러를 저는 회색밖에 모르기 때문에 C C C라는 네. 회색으로 할게요. 네. 너무 옅은가? 네, 저 정도로만 하자네 지금 저희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제목과 인포가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이 문단들 정말 읽기 힘들어요 네, 네 이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포스트 안에 독, 이었죠 도키먼트. 네, 독이었습니다. 어, 이 가로, 가로, 세로를 그 20픽셀씩 모든 방향으로 감싸줄게, 요한 번씩. 이렇게. 네. 어, 이제 이 제목과 인포와 좀 분리가 되겠죠? 네,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이 안에서의 폰트 사이즈는 저는 한 14픽셀이 읽기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14px로 해서 살짝 올려주시고 하지만 지금 행간이 너무 보기 힘들죠? 네 그래서 라인하이, 라인하이트를 아, 한 1.6이었나? 이게 1.6배라는 거예요 아네 아, 알겠습니다 네, 뒤에 수치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지금 글씨가 제가 복붙을 해놔서 좀 그런데 일기 편해졌어요. 혹시 자간도 있어요? 네, 자간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래터 스페이싱. 몇 소리 음. 해 드릴까요? 좀 좁게. 포토샵 을 따지면은 70% 정도. 그딴 거안 됩니다. <웃음> 그럼 그 소수점 단위로도 떨어질 수 있나요? 뭐 0.7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 배수 표현은 되지만 소수점 픽셀 표현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70%라고 하길래 또 응. 1이 이제 100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제 0.7이면은 70%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 아 됩니다. 프로요? 포토샵에서 응. 여, 마이너스 70인 줄 알았네. 그 포토샵에서 마이너스 72가 응. 네, 웹에서 1 마이너스 1 픽셀이자. 응. 정확히 해보세요. 뭐... 뭐라도 해봐. 뭐라도. 마이너스 1픽셀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음. 어우, 딱 맞네. <웃음> 근데 이걸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비율로 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계산이 안 돼요. 하지 말고 대충 해. 0산 0점... 딱. 병류2팔이었나네그 음. 정도 되네요 음. 네, 이런 식의 배수를 써야 돼요 EM은 폰트 사이즈 기반에 대한 배수예요 음. 하면은 비규어 <웃음> 상당히 읽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네요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는네 네, 굉장히 읽기가 편해졌고요 근데 이미지랑 문단이랑좀 나뉘어져야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지금 보면은 살짝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아니아 말... 예. 응. 이미지 리드스는 100%고요. 마진 탑2 0픽셀로떨궈줄게 그리고 이미지 밑에 있던 이미지 캡션이 있었죠 네. 이 녀석의 컬러는 뭘로 할까요? 핫핑크 <웃음> 핑크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텍스터 라인 센터 가운데 있어야겠죠 네. 이미지가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패딩은 어, 10px 정도 줄게요 10px, 네. 상하로 1 0 p x 정니다 그리고 밑에 문단이랑 떨어져야 되겠죠. 바텀에 맞은 10px를 줄게요. 이 상태로 보면은 아, 클래스 틀렸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역시 너, 너무하시네 자 그러면은 이미지와 원단과 어. 이미지가 조금 벌어졌어요 핫핑크여야 되는데 어 굉장히 옅은 <웃음> 핑크가 나온대. 네 핫핑크입니다 얘네가 핫핑크의 정의를 모르는 것 같아 무려 핫핑크라고요 <웃음> 잘했어 이정도 만족할게 이렇게 보면은 <웃음> 아, 정말 기본적인 문피크의 구조를 볼수 있죠. 블록 정말 기본적인 블록 그리예요. 근데 여기서 디자인을 좀 입혀야겠죠. 뭔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안 이뻐요. 뭔가 네. 선이라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어, <웃음> 그러면은 어디 디자인을 따라해볼까요? 글 해서 아까 거기서 따라해줄 것. 든 여기야? 응 지금 얘는 제목 이펙트가 너무 좋아서 응 따라할 수 없어 이게 이거랑 다르게 뭐가 있죠 어? 어 폰트 컬러가좀 다르네요 니꺼 <웃음> 니꺼 네 음, 그다이쁘진 않네. 그쵸. 저도 네이버 별로 안 좋아해서 어디 따라할만한 포스트가 있을까요? 나왜 브런치밖에 모르지? 어, 아니면 네이버 와. 네이버 거뭐 있지 않냐? 그 네이버 포스트에 있는 거 블로그 말고 시편네. <웃음> 제 네벌 잘안 써서 몰라요. 근데, 떠세요 옆에 것도 만들어 줄 거야? 아니요, 여기 이쪽 부분만요. 음, 이미지 빨인 것 같은데. 다 이미지네. 요즘 상단에 이미지 넣는 게 유행인가? 음. 쪼런걸 해볼까 모바일처럼 어떤거야 다섯번째 그 줄에서 이거야 어. 허! 와 간지나 헥 간지난다 모바일이라 모바일은 아직인데 <웃음> <웃음> 나 하고 싶은거 해 하고 싶은거 근데 좀 약간 복잡해지는거 그쵸 방금건 너무 간단했죠? 응 복잡한거 한번만 하면 될거같은데 아니면 저거? 어디? 저 이미지 여러개 있는거? 그 네번째 그 줄에 네번째 이거요 어. 이거 어, 아티클이 아니지 않나요? 알았어. <웃음> 지금 저희는 아티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웃음> 위키인가? 위키네요. 좋을까 아 요즘 다 반응형이 나가지고 요즘 제다 이런 느낌이네요 상단 이미지 있고 응 음. 시따라해 드릴까요? 네 응. <웃음> 어느 집입니까? 된 상태를 같이 작업 중입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아까는 기본적인 글의 형태였고요. 지금은 이 브런치의 디자인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자 포스트 구조는 똑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헤더로 감싸줄게요. 왜 그냥 헤더 아니고 디브로써요? 헤더는 저 제목 태그의 섹셔닝이 돼서 아안 되지 참. 네. <웃음> 뭐예요? <웃음> 저도 너무 헷갈려요. 어렵다고요, 이런거. 자, 이렇게 헤더 안에 제목과 캡션 인포를 넣어드리, 넣어줄게요. 네. 그리독 구조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이위부분이 바뀌겠죠? 포스터 안에 헤더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포지션은 멜러티브고요 흠. 높이는 어.. 몇으로 할까요? 내가 대략 알았어 미안해 450 픽셀이네요 450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URL. 아까 불러온 녀석을 가져오고, 이게, 그, 리페덱스 안됩니까? 됩니다. 그, 아, 이거 뭐, 갑자기 해석이 안되는데,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 반복. 네 반복 반복 유무예요. 근데 저희는 반복 안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 센터 센터 이거는 위치예요. 좌우 상하. 네. 그리고 슬래시 커버 이건 사이즈예요. 응? 뿌리 좀 해주시죠. 슬래시 다음부터. 슬래시부터. 슬래시는, 여가 없어도 되던데, 커버. 이건 사이즈예요그 반복 유무, 좌우 포지션, 상하 포지션, 사이즈. 그 사이즈가 뭔, 커버라는 사이즈가 뭔 말이에요? 커버는 말 그대로 커버예요그뭐라그래야될까 아딴 데서 리퀘스트 안되긴하나 보다 잠시만요 다른 이미지로 하자 아 영롱한 새 사진을 하자 아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아 있어야 되네 네, 슬래시 다음 사이즈예요. 슬래시 있어야 되네요. 어, 아, 네. 네. 저희는 지금 포스트 사이즈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포스트 사이즈를 제한했다는 게 지금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 사이즈가 그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아, 안 맞는데 그쵸 100%로 차게 그 리핏을 좀 해주시죠 그럽시다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진짜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얘는 포스트가 맞고 아니다 안 바꿔야 되겠다 네 포스트에 있는 요거를 없애줍니다 지우자 포스트 그리고 독테 와서 맥스 리디스 그 아까 브런치가 700이거든요 700 마진 그냥 52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응, 좋아. 그리고 헤더에도 그 추가를 해줍니다 썸아 레이아웃 어, layout. 제가 레이아웃으로 쓰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어. 용도는 이거 선택해서 뭐 단축키 뭐 눌렀어요? m 이죠 e touch key m o d 이 l Emmysia. Layout is a little bit touch k e 주면 지금 보면은 얘가 가, 요랑 똑같은 공간으로 온게 보이시죠? 네. 제목이. 그걸 위해서 제가 레이아웃을 쓴 거고요. 그리고 요 relative. 또 레이아웃한테 해줄게요. 포지션을 사용했을 때, 포지션의 위치가 그 기준점이 레이아웃이어야겠죠. 지금 요 레이아웃은 보면은 높이가 이거밖에 없을거에요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이 얘네들밖에 없어서 <웃음> 응드아 조심 조용히 이따 놀아줄게 자 Alt Shift 를 누르고 키보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돼요 네. 그럼 지우고 레이아웃 이녀 아 헤더에 있는 레이아웃이어야겠죠. 헤더에 있는 레이아웃 높이가 100% 헤더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마지는 의미가 없어졌구요. 포지션, 앱솔루트, 바텀에서 5 0 p x 띄우고, 레프트는 0으로 할게요. 컬러는 흰색이었죠? 이 상태로 딱! 하면은 어우 너무 안보인다 세이리붙인가 사이즈를 60으로 바꿔줄게요 네 50으로 하죠 너무 크다 <웃음> 네 그나마 조금 보이네요 아 이거 저기에 들어가 있구나 살짝 흐리게 저기 처리돼 있네요 그.. 불.. 아니 뭐라 그러죠? 오퍼시티 어, 좀낮춘거 아닌가? 아니요 이거 그 검, 검은색으로 씌워놨네요 아아 네. 그위에다 씌워져 네네. 있던 그거. 이미지 위에 검은색으로 씌워놨어요 네 흠흠 그럼 저희도 씌우면 되죠 자, 헤더에서 가상 요소를 만듭시다. 그리고 헤더에도 포지션 레러티브를 줄게요. 그 가상 요소는 공백 접차, 공백 조차 없는 태그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시고요. 컨텐츠 공백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와요. 그리고 포지 포지션 absolute 하고 저번에 사이즈 입력을 안하고 top 0, left 0, right 0, top 0 하면은 부모의 사이즈를 완전히 다 따라가겠죠? 네 그리고 background rgba rgb는 아시죠? 네 a는 알파예요 투명도 0, 0, 0 검은색에 투명도 0.5? 몇으로 하지? 50% 거든요 이게? 응한이 음. 정도로 해볼게요 응네 음. 이렇게 하고요 Z 인덱스를 10으로 할거예요 저거는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거라고 했죠 네 밑에 있는 레이아웃은 Z 인덱스를 20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딱어좀 진한데? 3으로 해보자 30% 어좀 낫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목만 해놨어요 캡션은 위에 떠돌이도 다니고 있네요 우리 인포를 위해서 인포도 흰색이 좀 밝은게 잘 보이겠죠? 포지션 앱 b s o l u t 트 bottom을 20px로 하고 left를 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음. 어, 작아도 너무 작나? <웃음> 일단 브런치와 비슷한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포지션으로 한 이유는 어, 폰트 사이즈만 줄여주면 돼요 이제 높이라 플렉스로 해도 되는데 플렉스는 이제 지원율 때문에 제가 포지셔널 습관으로 썼네요 네자 그리고 와 얘는 되게 넓네요 음.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얘 컬러가 럴까요 컴트에서보 컬러가 333, 333. 네.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컬러를 샵333 해주고 라인아트도 올립시다. 1.8 얘는 놔둘게요 <웃음> 요게 아까 브런치의 구조예요 드레야 드레야 <웃음> 안돼 드레야 이름이 드레야? 네 드레? 네 달보드레의 드레에요 닥터드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어 열어줄게 아~~ 거창 그렇죠. 창문 열어달라고 겁나 앵갈되네요 도망가고 싶어요 밖에 구경하는걸 좋아 해요자 간단하게 끝났죠? 네 음. 요게 브런치의 요소 아니 레이아웃이었어요 플렉스도 보고싶은데 플렉스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어, 응, 똑같이 나오긴 할텐데. 파일, 더... 파일도 주세요 그냥 <웃음> 파일 지금은... 잘안 주려고 하는 게 음. 제가 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스스로 안, 해. 스스로 안 해서 아니 보고 아니. 하나 받고 그거 보고 하나 똑같지 뭐나고 아,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웃음> 그렇게나 또 나왔어 빨리 해라 아, <웃음> <웃음> 그렇게 그렇긴 한데 이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겠습니다. <웃음> 어차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웃음> 죽이 아주 척척 맞으시네. 익숙 <웃음> 많이 익숙해지셨나봐요. 아 그래, 그래죠. 아 <웃음> 위. 하다가 어디 어디서 어디서 갑자기 힌트가 나갔냐면 그 어디 어디 뭐죠그 가상으로 공간 주는 것부터 이제 올라오게됐 가상에서. 비포 비포부터 비포 치기 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시더니.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도중 강의 들으면서 작업하면은 놓쳐. 한한 음. 한 문장 정도는 네 말을 놓쳐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지 <웃음> 그렇구나 저 되게 천천히 말한 건데 <웃음> 어 근데 이거 쓰는 타자 속도가 느려 버리면은 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아. 영문이 좀 빨라 상관없는데 <웃음> 저 타자가 일부러 늦게 친 건데 되게 아니아니 <웃음> 아니, 이게 <웃음> 실시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하긴 이게 바로바로 보여지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매번 줘야 돼 우리한테 그러죠 뭐. 어차피 영상으로도 보일텐데. 응? 여보세요? 네. 네? 어, 끊기줄 알았네. <웃음> 네. <웃음> 네. 아티클은 여기까지예요 네. 어려웠나요?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저번주 보다.. 네. 저 저번주 보다 쉬웠어요. 네. 일단 녹화 하나 끌게요. 네. 네.